안녕하세요. 아무튼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비모비모모델을 그리고 저희가 가진... 캐릭터가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스카여 안녕하세요 포도 잉클링입니다 카입니다네 노른자 잉클링이었으니까 좀 이름 제대로 네, 정지잖아요 정리적으로... 그레이 네. 정리적으로... 그레임? 음. 그레임? 예헤이 예? 그럼 갑시다. 아, 레이 한 칩시다. 자 징그로운 놈을 소환하겠습니다. 안 돼. 안 돼. 응? 뭐야. 너무 약한데? 사마귀가 너무 빨리, 빨리 녹았는데? 예 상외로 빨리 녹아버렸다. 안 돼. 안돼 잠깐만. 왜저기를 지으세요? 아, 죄송해요. 잘못 눌렀어. 괜찮아, 그냥 갑시다. 몰라, 그냥 해. <웃음> 몰 해. 진로러운 놈들. 아, 비모 파이팅. 비모 가안 돼, 한 마리 나왔어. 미니 비모 군단, 죽여. 야, 날 뛴다, 얘들안 돼. 돼. 야, 죽으니까 원래 크기로 오는 기분인데? <웃음> 야, 원래 크기로 돌아와요. I hope you enjoy it. I hope y 그 u enjoy it. I hope you enjoy it. I h o p 안 you e n j 안 응? 돼? 복사기, k s 잠깐만. 좋아 죽여. 야 key, Uncle One. So, w h 고 t you do? Okay. t o d 두 마리다. 아니? 애들고 야, 그우리한테군다이렇 <웃음> <웃음> 어? 뭐야? 왜제왜 왜 예, 나가 있어? 제가... 어, 아이고? 야, 그래서 비모들 조금 살아 있어. 야, 오. 내 마리밖에 없어. <웃음> 미안해. 아직도 멈췄다. 아이고, 아이고, 난 이제 괜찮아. 아이 렉 걸려. 응, 친구 예, 기본 기본 문어들도 좀 꺼내자. 그러 와귀욤이야 자, 음. 갑시다. 음? 음? 뭐지? 뭐지? 오 너무 빨리 끝났네요. 뭐지? 핫? 야 벌써 일어났단 말이야. 두 말이었어. 예, 죽여. 오, 시, 끝났다. 응, 진짜. 끝났나요? 다 죽었나? 잠깐만, 나 내려가서 좀 정리 좀 해볼게. 으이징그러워. 뭐, 우시야우시다 아이고. 안 돼. 죽였다. 오 죽었어? 응? 내가 죽임 왜 너가 죽여? 너무 커요. 야 아니면 님네 아까 제가 만든 요거 있잖아요 요... 요거 네 여기에서 저희도 같이 싸우실 플레이어 모드 끄고 네. 아니 켜어그 좀비들은 안 왔으면 그거. 좋겠어요 너무 친구가 네 그러면 누구를 해야 되냐? 그렇게 되면 어때 인클링 야그 나쁜 잉클링들 걔네들 스플 목이밖에 못 쓰지 않나? 인? 그래? 저번에 쓰고 막라라 하던 거 기억. 그 후타로랑 그 파란색 잉클링막 샀잖아. 우리 역사관 만들 때 썼지 않았니? 그랬나? 맞소긴 쏘네. 야날쏴 뭐야 야날쏴 뭐해 너왜안쏴야 내가 안 쏴하면 못해 아이고 야, 쏜다. 오케이, 야, 산발이 어디 갔냐? 여기 있구나. 야, 재밌어. 우리도 무기 를이더야 응, 자, 그러면... 여기에다가 주먹 간다. 주먹. 아, 그리고 이 기절시키는 한방컷입니다. 응? 아이다. 이거 평범한 걸로 해. 한방컷은 이거도 있 오야. 뭐, 내가 원한 게 아닌데. 무슨일? 1 0노 놓자. 제가 여기다 애들이 여러 마리 해놓고 정말 하고이들어 상태가 도아몰라긴 해. 야야자안내려 드리대 보세요. 아니야. 음, 야 힐러 한 마리 던져줘. 힐러. 힐러요, 힐러. 매디. 나 힐러. 왜 너한테 주냐? 아, 어, 나는. 야, 나는 다시 드리브 드리대 보세요 이러고. 됐다. 됐 e 싸야 근데 님은 왜난핏 똑같았는데 왜 님은 높피안채워냐난막풀피됐는데야나또주라고 <웃음> 아니 또 줘. 응? 왜 쏘지? 아저기있구나 야, 여기 피 겁나 많아. 야, 나나. 거에래봐나 어, 주라고. 아저씨. 아니 달라고해 해달라고. 오케이, 난 좋땅. 아니? <웃음> 야, 이선생님 이이 차별하시는데? 저거 안 준? 안 준? 안또왜 주냐? 아니. 나들라고전안 들어가... 오호... 다시 한 안전? 안전? 안전? 안전? 안전? e 전 안전? 안전? 안전? 안전? 안전? 안전? 안전? 안전? 아니 excuse me 하지 말고 저기요? 저기요? 아니 차별하지 말라고 야 내놔 어좋다 제가 졌습니다 아이 <웃음> 이 선생님 버려 무기 뭐 들까나? 냥? 아니 냥캐스 <웃음> 짠와 수원합시다 소리가 좀 거슬리시나요? 네 땅으로 좀쓰이 요거즈잼 3번을.. 아이고 나 잘못들었다 3번에 있는.. 잠깐만 아 골든 말고요. 잠깐만 아니 나 급하게 바꾼 거라 미안해. 아 오케이. 에아 에그... 나 이거 써도 됨? 안 아, 됨. 네. 뭐 소원할까요? 나쁜 놈들이요. 저도 죽였요 아이고, 팀킬했네. 음, 팀킬 하셨어요. 이 아저씨는 뭐 하는 거야? 아파요 아싸, 백 피먹었다. 음. 밖으로 가면 아저씨가 피를 해야 네요얘 도망가면 안 돼, 안 돼, 안 돼, 들어가, 안 돼, 얘들 들어가, 얘됐어 해 줘. Let me get out of your way. Here, have a medkit. Oh, 어, e 이제 다운로드. <웃음> 프라이팬 드셨요 불빛 프라이팬. 야난 한방만 때렸는데 난 죽었어 미안 <웃음> 포도가 포도 즙이 <집이> 되었네요 야난헤어 오케이 나나난안아 here. p a t yourself up. 아니? 야. 나 풀피 아니야. 더 줘. <웃음> Sorry, doc. 더 <내가> 줘. <웃음> 아니야, 어디가? 흐흠 <웃음> 아니야, 거기 아니야. 옳지 됐다. 다시 가다 이제 무슨 <웃음> 근데 우리 어? 왜 이런 걸 찍고 있을까요? 눈 찍을 게 없는 것도 있지만, 야나 이거 해볼래. 얘도 너왜 꺼낸 거 아니야? 전 요걸 겠다 소환하자. 오케이 님이 소환해 주실? 아 오케이. 블은 블루든... 높은 곳에서 공격할 겁니다. 아칼드셨나 <웃음> 그런데가 나야 너가 좋아해봐아 오케이. 아이고. 아. 야, 카드는 제주 아다 나도 암살당했어 어, 힐에 들어 가볼까? 야, 어디 갔냐 여기요. 여기. 여기. 아, 여기. 아, 여기. 아, 여기. 아, 여 아, 왜 쏘리야, 저. 안녕. 안녕. 하이. 어, 어디가? 튀었는데 여기 있다. 자, 다시 가자. 여기 있다. 여다 여기 있다. 여기 여기 있다. 여기 기 테스트. 기기 아, 테스트. 예, 좀 심각하게 많이 흔들리지만 어 잠깐 미안해 심각하게 흔들리지만 시 그냥 궁금한 건데, 이거 뭐지? 나에러났 뜬다, 그러 아, 뺑친다. 어, 이건, 이런 건 뭔가... 질면안될것 같단 말이지. 어쨌든. 아니, 딤. 이거 네. 어, 뭐예요? 응? 이거, 거기. 소드랑 나이프랑 있는데 있어요. 얘 내가 너를 칼로 막 후벼팠냐? 아이고 미안해, 또 잘못 뭐야? 배웠다. 어쨌든. 뭐야? 뭐야? 몰라. 비카의 모임. 비카. 야, 아무튼 빨리 수아나. 우리 근데 왜 이러고 노고 있었을까? <웃음> 야저 저, 저, 아우리는 왜 박혀있는데? 어? 이렇게 또야 이거 왜 틀어졌음? 어? 아왜왜 여기서 왜? 킬존입니다. 왜 여기 5군단 있는 에서 만납시다 네 음, 의무 군단 아직도 살아있자 어떤을 소환해볼까요 안고테러당 안고테러당 안고테러 왜힐 <놀람> 안되는구나 안고테러 <놀람> 모 벌레 한 마리 이상다. 와, 야 비모들, 모드. 비모들이 안돼. 벌레. 오케이, 야 죽였어. 오. 응. <웃음> 뭐자 손자만 탈자대전자니 뭐지? 음. 음. 남자 손자 원장 자 손자가 있는데 그래서 나? 통통 튀는 비모가 <웃음> 제일 강력한데? 하.. 저리서 통통 튀냐? 그러니까.. 안.. 오야저 사막이 <웃음> 야 그래도 저 미니 비모델 아직 눈 깜켜서 살아있 어? 안마리 <웃음> 커시는데? <거> 이미 <웃음> 죽었어요 아니다? 안니더 비모분단이네요. 오얘 사막이.. 안,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야 강력하다. 전 넣어. 야야 우리 비모들 철.. 비, 우리 그 미니 비모들 다 죽었어 야 기다려봐 아이고 야 비모야 피해 야 불탄다 아이고 비모가 타 죽었어 아이고 저 비모들은 안성인 좋아요, 준비가 됐어요. 네. 누님. 네. 네. 네. 한번 그 오바이만 뭐 됐던 걸 보실래요?